거꾸로 이것도 바로 이것 <목소리> 우영우 인도인 스위스 배드민 기록이 우영우 여사님. 내글자 내가 공및자 <목소리> 나 나한테 안 나한테 나한테 안 아, 아 통말이 왜 있냐고. 아말이있긴 한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. 너 스타일이 아니야? 어, 시각. 17감. 시각이? 아, 그너 나이 때뽁폭살좋아해는 거야.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맞아 주스도 아고네하나 갔다 갈래? 우정 먹방을 해볼게요 우정이에요 땡땡땡, 땡땡, 땡땡. 맛있나요? 응? <웃음> 그러다가. 그래도 잘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. 꼭꼭씩을 <웃음> 먹으면서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, 보여주지 말고, 너가 먹어야지. 너가 잘 많이 많이 먹어야 돼. 야? 이렇게 먹어바고 예? 예. 이 내가 알아거 아이, 구독자이 구독을 많이 해주면 사랑해봅니다. 단무지가 뭔데? 이거 단무지가 너무 이상한데. 단무지는 달콤한 무지. 응? 응? 어, 어, 야, 어야 그렇게 먹으면 안 돼. 들어 깨끗하게 드셔야죠. 음, 진짜 맛있어요. <웃음> 진짜 맛있어요. 누나! 근데 우동은 응. 뜨겁지 않아? 응손으로 먹으면 어떡해 근데 근데 응. 냉면은 응. 너무 찰랑찰랑해서 젤리같아 젤리같아? 응 우동은 어. 뜨거운데 냉면은 젤리같아? 응. 미 <웃음> 아. 어. <웃음> <웃음> 엄마 그림자에 이형을 나를 사람을 비치면 사람 친구가 돼. 근데 사람을 응잘 생긴 예쁜. 이렇게 에면 응. 친구가 돼 친구가 돼? 응. 거울이랑? 근데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그런 거 잖아 응? 응 <웃음> 음 이런다고 어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드세요 그런데 깨끗하게 좀 드셔주세요 이런 날 내게 좋아지다 발라간 드디어 가게 된다고? 태권 형님들한테? 태권도 형님들한테. 응. 알겠다 엉덩이 대 막. 엉덩이 막게 되면 어떡해 사자를 왜 사자, 사자 사자가 사자가 몽둥이 이렇게 윗발로 끄다내면 어떡해 그런처전는 공격하잖아 나도 공격하고 싶단 말야 <웃음> 사자 공격 안하면 아 공격하면 공격한다고? 응 공격 안하면 안하고? 응 알았어 타자 진짜 나쁜이야. 왜 진짜 나쁜이야? 촌다 아니고 악마야. 어떻게 촌, 이 타자 지금 울겠다 타자 이 소리 듣고 오는 거 아니야? 나 얘기하는 거야? 그러면서. <웃음>